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어 오늘. 오랜만에 인하대 학교로 왔어요 지금 시간이 9시 42분인데 제가 오늘 강의를 온 거는 아테 물류학과랑 영문학과인데 취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학점 수업 그 중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맞는 거죠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변수들이란 게 어떤 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 바로 어떤 준비물이거든요 강의를 다닐 때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다니냐에 따라서 변수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다니면서 제가 뭐 가지고 다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이거 <웃음> 칫솔 그리고 리스테린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요 냄새나는 거 너무 싫어 자자 자, 노트북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 강의 다닐 때는 아무래도 왔다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가벼운 노트북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벼운 노트북을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외부에서 업무를 하는 양이 많아져서 조금 두꺼우면서 여기 옆에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했습니다 특히 여기 요게 중요해요, 요거. HDMI 단자. 요 단자가 있으면 강의 다닐 때 이제 화면을 프로젝트에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요게 꼭 필요해요. 요런 단자가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굳이 젠더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니까. 충전기. 근데 요 노트북의 단점이 뭐냐면 충전기도 너무 무거워요. 두개다 합치면 무게가 꽤 나간다는 거지. 강의 다닐 때는 웬만하면 좀 가볍게 다니는 게 훨씬 좋기는 해요. 확실히. 근데 저는 일부러 지금은 좀 무거운 걸 들고 다니지만 조만간에는 좀더 성능이 좋은 가벼운 걸로 또살려고 해요. 파우치. 여기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프레젠터. 어, 강의를 할때 프레젠터가 없으면 발표 그 강의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레젠터를 꼭 가지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리뷰를 썼어요 리뷰를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말고 또그 전에 쓰던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3M사에서 나온 건데 크... 요거는 서브로 들고 다녀요 서브 <웃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충전식이에요 그런데 충전이 안돼 있을 때는 이렇게 배터리 배터리 쓰는 걸로 쓰고 있죠 그리고 이게 마우스도 되고 음량 조절 뭐 버튼이 많아요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요거 요거는 HDMI 랑 그리고 RGB 잭이랑 연결하는 그런 단자인데 요거를 노트북에 끼워서 요거랑 연결하는 거죠 저는 혹시라도 요런 게 없는 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런 걸 구하기 힘든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좀 무겁긴 하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샀던 마우스 우선 블루투스 마우스 이렇게까지다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거 오디오 잭 요거를 가지고 다녀야지만 음향을쓸 수가 있어요 안되는 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많죠? 물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참 가지고 다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많죠 자 아무튼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물건들은 다 어떤 것을 위해서 냐면다 돌발 상황이에요 돌발 상황 그 돌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어 방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 강의의 질은 완벽하게 달라지거든요 어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은 가끔씩 이런 것이 없어서 아주 갑자기 컴퓨터를 못한다거나 그리고 강의 안을 띄울 수가 없어서 갑자기 말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게 생기면 진짜 난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방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니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강의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프레젠터랑 그리고 연결잭 그리고 이런 RGB선 이런 것들 꼭 가지고 다니시면 나중에 발표할 때 실수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나대에서곧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하고 올게요 예쁘네요 오늘도 강의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이지쌤이었습니다 가방을 털털 털어봤어요 안녕